하하하하하! 안디아요, 고생조가사노 c o 시 e si s i 사티 o Ti cosa ti ho co te? Lasa. Pongo le pastate arancino, pato lasagna, porata. c o 알베르 투투타 깔르보나라 느끼네겠씨 할라피뇨 피크 크리스티나 꽃트로뿔르테 쪼치 쪼치 쪼치 하 인유리 또미모나어아띠야 호센조 까사누 님, 잘 오셨습니다. The main c a n y o The i n c a 아니, 그, 그게 제가 이탈리아어를잘 모르... The vein, the v i n 무슨 말씀? <웃음> 화장실 어디냐고똥마려다고 <웃음> <마리 없냐고? 웃음> 아, 아똥이. 아, 저, 저 오른쪽 가시면 됩니다. The v i n a n 나온다 띠! 꽃나온다 띠! 여기가 바로 일조의 금괴가 숨겨져 있는 바로 금가프라자입니다 이곳 지하에 한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라씨 씨 꽃도씨 한국말 하세요 짜증나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어 진짜 여기 있는 거죠? 어 맞습니다 자 그럼 코센조님 들어가 보시죠 어케씨자 okay, 이쪽입니다 난약사 이곳 지하에 금괴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바로 저입니다 어떻게 빼내지? 일단은 스님들을 제가 밖으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어? 음 누구십니까? 아아아예아 아, 아, 아, 예. 아, 아, 저는 그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서 온 종생이옵니다 하하하 <웃음> 그러십니까 아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아아예아 아, 아, 예. 아,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일단 들어가시죠 아이 진짜 <웃음> 아이고 부처님 잘크라니까 그러니까 금괴가 어디있다고네 스님이 앉아계신 저방송 밑에 바로 금고가 있습니다 아 진짜지 진짜지 우리 난약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수경을 외해보지요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아닌제 신진어 나무사만다 못다만 엄더러더러 지미사바하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이게 지금 이 단약사에서 저런 춤을 아이고 잘한다 나도 배워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아네아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뵙지요 네 수고하시지요 가시죠 네, 나가시죠 음. 아... 너희 나쁜 놈들 또 왔냐 우리는 금과 프라자에서 못 나간다 에? 에이, 그러지 말고 빨리 그냥 집에들가 돌아가란 말이야 맞아요 저희는 이 금과 프라자 뼈를 묻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나갈 데도 없어 어? 지금 나가면 그 쫓겨나는 거잖아 감히 바벨 그룹 상대로 싸워? 아, 말을 안 듣는다면 폭력을 쓸 수밖에 얘들아 밀어버려! 밀어버려! 네, 못 나가! 절짜 못 나가! 너희들이랑 하란 어? 말이야! 이, 이게 무슨 소리죠? 지금 금과 프라자 상인들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. 싸우고 있다고요? 누구랑요? 나가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. 예, 빨리 가보죠 그럼. 아니, 저 건달들은 누구예요? 네, 바벨 그룹 장회장이 시켜서 온 사람들입니다. 이 건물을 빼앗으려고 하지요. 이 건물을요? 어? 만약에 바벨에서 이 건물을 빼앗으면 우리 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잘못되는 경우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저 상인들을 좀 도와줘야겠군 음... 그럼 우선 홍차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... 아씨 아씨 아씨 어? 아, 어떻게 오셨습니까? 홍차영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? 제가 홍차영 변호사인데요 아 홍차영 변호사님? 네 안녕하세요 이태리에서 온 고생적 까사노입니다 아먼길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이 바벨 그룹 장 회장이 저희 아버지도 죽이고 지금 이 건물을 빼앗으려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장 회장이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국에도 마피아가 존재하는군요 아 그럼 제가 뭐부터 도와드릴까요? 지금 장 회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같이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어 저기 있어요 저기 장 회장이 있어요 아저 사람이 장 회장이에요? 네 금과 프라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처리하라고 했잖아 에헤, 형, 형님 저, 저, 저, 죄송합니다 아, 그 상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, 제가 다시 한번 힘 써보겠습니다 너 제대로 못하면 그 부회장직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, 알았어? 죽여서라도 없애란 말이야 내 앞길 가로막지 못하게 만들란 말이야! 으, 예 형님, 죄송합니다 변호사님, 저장 회장 진짜 나쁜 쓰레기군요 네 맞아요 하, 진짜 어떻게 무너뜨릴지 너무 걱정이에요 장준우 회장 아이 뭐 상가 사람들 이렇게 파이팅이 넘쳐, 어? 도장 찍으할때 찍었으면 이런 변현은안 되겠을 거 아냐? <웃음> 우리 형님께서 어? 너그렇게 봐줄 때돈 받아가면 좋을 거 그랬어 그치? 지 <웃음> 어디서 까불어? 진짜 다 죽여줄까? 온 디아볼로 스차라이 때로 뭐? 뭐.. 뭔 소리야? 뭐.. 알 말레시 알론타나디 말라 뭐..뭐야 너! 뭐야 코큰덤 너 뭐야! 바보.. 멍.. 청.. 이.. <목소리> 어.. 어..어.. 어, 저.. 진짜.. 저, 저..저..죄송합니다.. 살려주세요! 목숨만은 살려주세요! 제발.. 제발 제 목숨은.. 제 목숨은 안돼요!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날 장회장한테 안내해라 어서! 네 알겠습니다 네아 김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금과 프라자 곧 넘어옵니다 저희 밥에 있게 된다고요아 상가사람들이요 다 죽여버리라고 했지요 어차피 상인들은 개돼지만도 못해요 그들이 죽어난다고 눈 하나 깜짝 깠습니까? 아주 멋진 타워를 올리게 될 겁니다 바벨 타워를요 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그일없을 어? 누구야 누구냐 나 코센조 가산우다하가내 <웃음> 앞길을 막은 놈이었구나 아주 잘 왔다 어차피 한번 보려고 했거든 너한테 줄게 있다 자 이거다 요미오 <웃음> <웃음> <묘미어 웃음> 코센조 <웃음> 어? 호사사여여로 i p y 안 아니... 돼! 죽어 어... 어, 어! 변호사님! 변호사님 괜찮으세요? 변호사님! 너이 r u 또 사람을 p 쳤어고생 a 너도 죽 y 지 마! 거기서 거기서 그만 따라와 에, 에, 에, 에, 도망가자 빨리 살려줘 살려줘 장준우 살려줘 살려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마야 자 이제 그만 사라져라 내 살려줘, 살려줘! 제발 제발 목숨만은 내 재산 다 가져도 좋아. 제발 내 목숨을 살려줘, 제발! 악을 처치한다. <Thompson> 역시 까르보나라가 <까르루군> 최고야. <S> <S> <S> 흠이 여기 있단 말이지 잠깐 들어보자 어! 문이 있어! 또! 이 안에 이 안에! 생각이 있어. <웃음> 자, 여러분들 이 지하에 있는 모든 금들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 정말요. 오 감사요. 감사. 오 득템.